기합계의 진정한 군소를 가린다 쇼입니다 군쇼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군소를 꿈꾸는 랩니 퍼플세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퍼플세일 드랍더 리 왜 말라비 뭐? 야여여왜 말라비 말라비 여 사람들은 나보고 먹으래 맨날 굴소 굴소 굴소 그래서 내랩 데이 마 퍼플 세세세세 모자부터 준비됐다 이거 군소를 염색한 보라스피니 근데 사실 지금 은좀 다른 거다 먹어보고 싶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프로그명이의 쇼미더 구성된 다른 거 먹는다니 저도 다른 것도 좀 먹어야 힘도 나고 제가 활력소도 되고 제가 좀더 스스로 거대해질 수 있는 뭐? 활력소 아니 그 다음 거대해질 수 있는 고대요 예? 고대어로 랩해봐 네 안녕하세요 곰파이 여러분 헌터파이어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고대어를 얻어서 한번 먹어보자 자 여러분은 아마존에 사는 고대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사실 고대어는 열대어나 육식어 등등 뭐 고대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폴리테로스로 가는 예전부터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애완동물 고대어예요. 자이제을 제가 어디로 갈 건데 누구한테 왔냐자 바로 유튜버 푸른사모님께 어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면 지금 바로 운전 로나에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비틀비틀서미션차이도어먹 간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와 자, 여러분 푸른상어님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푸른상어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피라니아 여기 보시면 울프피쉬인데 엄청 성깔이 더럽고 저기 조그마한 애들은요 얘네 새끼가 아니고 먹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크기가 얘한 80cm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80cm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폴리테르스가 이거죠? 네 오늘 드셔야 되는 애가 얘에요 아, 크기가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 한 이만한 사이즈인가요? 한 60cm 정도 되는. 60cm요? <웃음> 이게 아까 얘네 새끼죠? 네 여러분 이렇게 작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데 아까 저렇게 커 커져요. 이게 엘리게이터가 한가요? 네. 얘네는 훨씬 많이 커지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3 m 이상 자라고요 3m요? 여러분, 얘는 피라루크라고. 오, 오, 오, 진짜요? 손 물어요? 오, 오. 손가락 삭제될 뻔 했습니다. 물리면 아픈가요? 많이 아프죠. 피 나나요? 많이 나죠. 자, 여러분 이 녀석이 칸디루라고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미꾸라지 느낌이 나는데 아닙니다. 굉장한 육식성 어류고요. 칸디루가 아마존 광에서 소변 누면는 역으로 타고 흘러와서 요도 안에 들어간다. 그게 칸디루 아닌가요? 네, 소변을 타고 들어가는 종류는 다른 종류고요. 얘는 아. 시체를 파먹는 걸로 굉장히 잘 알려진 것이에요 사람 시체 같은 것도 먹나요? 네, 사람 시체도 많이 먹어요. 어, 많이 무, 무섭습니다. 어, 네. 오 자, 여러분. 오 벌써, 오. 오야. 와 진짜 무섭다오 오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천천히 먹어. 와 여러분 불과 지금 30초 만에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살골 잘하네. 진짜 있아 진짜요? 오요요요. 배면는데 걸리요오오야야야야아 귀엽다. 항상 이런 식으로 주시나요? 네. 오야야 오 보시고 야, 야, 오. 오늘 제가 먹을 얼려놓은 거 한번 아, 볼수 있을까요? 네. 오 살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게가 키로가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이 녀석 가져가도록 하고 피라로크도 먹기도 하나요? 네 원래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혹시 제가 먹어도 될까요? 신시간에 찾아가지고 골라드릴게요 아 진짜요? 안신선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립테로스랑피라로크랑 바로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사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푸른사원님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컨텐츠 진짜 재밌는 거 많거든요 뭐. 진짜 꼭 구독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푸른사원님께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다시 양양으로 룬조 론나에서 갈게요 레츠고 자 여러분 들께서 아마존 고기 두 마리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얘네들 보시면은 지금 아주 급속냉동을 해서 아! 론나 단단네요자 그래서 이렇게을 지금 바로 손질해보고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나 아마존 고기 가지고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하셨죠? 일로 가져오시오 아 여자가 보자 보자니까 거기 어딘데? 어 지금 거기서 딱 기다려라 딱 기다려 여러분 지금 바로 손질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여자를아짱 뜨고 올게요 디저트. 요이렇 아줌마 아줌마 문 열어 어디서 좀 놀아줘 조금 있으면 내가 앞에서 문을 꿇게 있겠다 문 여시라고 자, 여러분들 댓글로 수빈수님이랑 제일 빨리 콜라보 좀 해주세요 했는데 고대어를 손질 선생님 수빈수님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서 오셨어요 아에 아, 아, 얼마 안 걸렸습니다 예예 예, 아, 아, 6시요? 하자 완전... <웃음> 수빈수님 근데 혹시 고대어 손질 해보셨나요? 아..아니요 오늘 잘못 찾았습니다 안 갖고 계셔야데 이거 스물 사이즈인데 손이 작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웃음> 이 새끼 새끼 방석이 우리 말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이제 이두 마리를 수빈수님의 손질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조금 봐줄건데 아 제가 봐주는게 아니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일단 이 생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피라로크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제일 커지는 다 크면은 3m에서 4m까지 커지는 종류고요 자이거는 폴리테루스라고 하는건데 이거는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고 다 커지면 80cm 정도까지 커지는 이게 다 자라면요 총알이 튕겨나가요 아 오. 만져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예총말는타 <웃음> 아, 네.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이게 보통 동고가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동고가 뭔가요? 동고 여기 롱고 그런 거 롱고 그러면 일단 손질 바로 들어갈 건데 혼자 손질하기 싫어요 다시 손질해요, 손질해요. 렛츠 <웃음> <웃음> 처음에는 이제 머가리를 떼야 됩니다 머가리 <웃음> 머가리 어, 성악하셨어요? 머가리 <웃음> <웃음> 비늘 먼저 치겠습니다 비늘 뭘로 치세요? 비늘치기 그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웃음> 재생생 거 사오셨네 이거 쓰시고 빙수님 가지시면 됩니다 와! 얼마짜리예요 8천 원자 여러분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 <디발>. 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여기서 재밌네 라삭사무라라삭사무라이 라사코리 라사!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나 어, 거의 다거 같은데 한번 싹씻겨주면될거 같아요 워터야 오 이게 피좀 많이 가요? 진짜 아, 라가루에서 피가 계속 떨어져요 라가루 중성이죠? 아 라가루 안되는데요? 야 그거 좋아가이오 이거 안되면 어 이거 안되는거 같은데? 일단 대가리 치죠 원래는 이비이 앉혀진 이 고기가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숯불구이로 먹는 고기예요 자 그럼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기다가 불에 한번 조사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머가 한번 칠게요 <디어노> 안녕하 여러분 오야 가운데 척추뼈가 있거든요 네. 척추뼈만 끊어지면은 머가리는 빨리 떼낼수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디어노> <디어노> <디어노> 아, 마도고대 야, 롯도 호텔. 야, 나도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아호야 식사도 안 하셨잖아요 그거 대해저도 우와. 먹어야지 우와오뼈 아. <웃음> 오, 진짜 와, 이거. 오. 여러분 이게 지금 죽고나서 얼린 것도 아니고요 죽기 전에 얼려 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가 오. 냄새도 너무 심하고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냥 수비게트님이 먹어보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와 이거 보까땀 미친 듯이 난다 여러분 <웃음> 더워서 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땀리발땀 진짜 많이 나시네요 <웃음> 미칠 거같 <것 같아. 웃음> 두통 롬 나옵니다 지왜 <웃음> 이렇게 생겼죠? 예, 그 제가 어떻게 해? <웃음> 제가 먼저 먹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제가 빙수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 저도 저도 근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운탕 너무 궁금하니다 <웃음> 여러분 대가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수님이 알려주는데 셨 척추뼈 있죠? <웃음> 척추뼈를 조사버리면 된다고 했거든요. 오, 그래 안 되네. <웃음> 와, 야사쿠사 <웃음> 브라이, 야 사쿠로동.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펠리 타르스 망아리. 여러분 지금 팔 하나 살아있거든요. 가다가다가다 하다. 이래 끼야. 오오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다치면 저 바로 도망갈 거예요. <웃음> 오 이거 진짜 우 어, 더이상 안 열리는데 이거? 야, <목소리> <목소리> 야, 야, 야, 형형 형! 왜형형형형왜형 근데 <도> 냄새는 그피라로보다아직안 맡아봤잖아요 재보나요아보나요재보나요 이거 헌터파님이 싫어하는 냄새다 그.. 와 진짜 어어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지? 아아 여기. 냄새 안 나세요? 얘 냄새가? 개 냄새 같은데. <웃음> <웃음> 나이 새끼고 봐. 여기 봤는데 이렇게 냄새가 들어온 거지. 이것도 솔로, 솔로. 닦겠습니다 솔로. 아. 안돼. 네, 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이거 있어요? <웃음> 아니 없어요. <웃음> <웃음> 솔로 닦을 때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Beach 나는 솔로. 아 이거 근데 약간 민수님이 이게 귀엽게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제가 하면은. 아뭐해야 어, 하셔야 돼. 이거. Beach 나는 솔로.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입술 그거 수 알.. 아이, 손을 돼, <웃음> 아, 이거 오이아것같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200. 이요그0고이 이거 200. 이거 200. 이거 200. 다거2 0요 이거 200. 이거 2으0 이거 200. 이거 200. 이거 200. 이거 200. 이거 2 0이 <웃음> <웃음> 다음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만하십쇼. 비승님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딴 걸로 지금 콜라보를 하자고 해놨습니다. 다음에 군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아 이거 좀 드세요. <웃음> 드시면서 팔에 비늘붙었어요이 아! 지느러미를 위로 칼을 넣으면 위의 살이 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뼈가 잘팍툭 타진 말이에요 타지 말이요 <웃음> 칼을 살짝 아래쪽으로 가져오아 안에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모르겠어요 그렇죠?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세요. 라삭 아, 라사. 손기생님 아, 일상이 나왔습니다. 손을 왼쪽으로 팍 땡기면 돼요. 오 조심 조심 조심 제발 제발. 바로 도망갈 거예요 베이비. <웃음> 와. 아, 이리 끼야. 길 따라서. 라삭사무라이 와. 라삭으로도. 오 근데 만약에 사실 제가 생동 손질 진짜 잘하는데 지금까지 속인 걸로 어떡 하실 거예요? 근데 영상을 내가 50개를 봤는데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 부분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걷어낼까요? 예 걷어냅시다. 어? 어떻게 거드네요? 살살살살 <웃음> 떠내면 됩니다. 어. 보통 원래 이게 팍 자르셨죠? 여기까지 날렸죠? <웃음>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끝까지? 어 여기까지요. 칼끝 쿨로 칼로 칼로 칼로 칼로. 아니 갑자기 반말을 여섯 번이나 하는데 <웃음> 자꾸 이게 살짝 옆으로 쭉 한번 밀어 보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라사리 발레기야! 오! 자, 여러분 딱 요쯤 남았어요. 과감하게 라사리 발레. 내살 여기 저 멀리 빠져. <웃음> 이거 하다 떄, 포기할까요? 포기는 없습니다! 올림 종이 약간 이선희 느낌이에요, 온 알죠? <웃음> 저는 발성이 작거든요. 아, 근데 발성 되게 크신데? <웃음> <웃음> 큰 개들이 짓는 <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짤릴까요, 여러분? 이거 펀치, 펀치 이게 짤릴까요? 흠이 하나도 안 나요. 오, 어?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건가? 손으로 뜯을 거야? 이렇게. 집을 짜보면은. 집을 짜요? <웃음> 이마에서 집 나오시죠. <웃음> <웃음> 집을 짜면은, 그러니까 이거 손질하기 싫어요. 오, <웃음> <웃음> 제가 반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수빈 수님더부에 역시 할수 있게 됐는데다 감사합니다 수빈 수님 감사합니다 리바이크 <웃음> 아 이거는 못 먹을 것 같다 근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 색이 지금 개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그죠? 지금 냄새가 너무 심하고 안에가 지금 썩은 마은데 제가 봤을 때그 서프리카 사람들이 이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저멀리 가죠?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끝났는데 지금 얘 보시면은 진짜 개 통통해요 얘는 조금 얇은데 냄새 아씨 이게 근데 약간 그런 냄새죠 그록 같은 데 계속 맡고 싶은 데 <웃음> 어떤 요리를 해드실지 정하셨나요? 예. 네. 어떤 요리인가요? 아마존 고디오 치킨 아, 오오센가스 같은 건가요? 아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 치킨 튀김가루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치킨이 됩니다 오, 오, 오. 처음 봤어요 와. 처음 보셨던가요? 네 언제 처음 보셨어요 이거? 저, 처음 봤는데 마가리자깐만요이 머가리들 이거는 뭘 하실 건가요? 이거는 매운탕으로 해. 늘 라삭산물 라삭산물 세상에 인성 문제있습니 탕은 <웃음> 무슨 빨이에요? 생선빨 아닙니다 육수빨 자 그래서 이 무로 육수를 내는 매운 탕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티 그리고 부탁한 힝배브가 열렸습니다 와그이야자그러분무 <웃음>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하자 이렇게도 바로 터하 <웃음> 자, 여러분 이게 맛이 어떨지 몰라요 그죠? 냄새로 봐으면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부쿠쿠자 <웃음> 그러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일단 팔팔 끓어대가나가는봉에 제가 레시피에 적어놨습니다. 오, 레시피? 어. 제 레시피인데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완성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아 수상한데? 아니 줘봐. <웃음> 자 치킨 튀김가루 툭툭툭 물 적당히 고추장 차이 골다 소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이 튀김가루를 물이랑 섞어볼텐데 수빈수님이랑 수빈수님? 스미스님? 예? 아 지금 도가니 넘나 아파? 그럼 먼저 튀김가루 조사 조사 조사 조사 툭툭툭 그 레시피대로 안 하시네 뭐질 땅이 맞아요 이거 조사 조사 조사 아 이것도 원래 그거 하는 거 있는데 치킨튀김가루 치킨, 치킨, <웃음> 치킨튀김가루 치킨, 치킨, 저렇게 치킨 반죽이나 됐으면은 아까 손질해서 서 바로 버려서 떨어뜨리자마자 나사 사브라이 나사 꼬도 사 사브라이 한번더 떨어뜨리자마자 나사 사브라이 나사 꼬르 저러면 이렇게 잘라놓은 레기들을 지금 바로 해먹어버릴게요 한 번만 해볼게요 한집하셔도 아, 돼요? 와 대야 버요아 이거 손길이 다르네 치지 이렇게 쳐도안 뭉개지니까 괜찮아요. 개바설렀는데요자 <목소리> 여러분 이제 바로 여기 치킨 소스. 어려. 야 이게 진짜 다르네. 여러분 일반 치킨 가루는 그냥 밍밍한데 이거는 아 이거 먼저 냄새부터가 약간 톡쏘는 냄새가 나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인수의 아프시대요등 쪽에 뭐 이상한 주전자 약간. 자 여러분 이렇게 버무렸으면은 냄비 팀 기습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렸어. 아마존에서도 안 잡히고 한국에 와서 잡혀져버린 아마존 물고기 렉기 바로. 민짜잘 가요. 진짜 한심했어요? 야, 이게 진짜 반죽이 말이 안 되는데? 군소튀겨도 맛있어요. 아 믿어, 이 사람. 스윙스포, 냠염쩡 우하. 간 한번 볼게요. <웃음> 불 끌까요? <웃음> 슈터판 일로와 이랬기야 자여러 yeah. 원래 양념치킨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할 거 하고 프라이드에 데리야디서스 롯나 추베르 추베르 패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삐 이것도 있습니다 식용장미어 이거 진짜네? <웃음> 진짜요? 아, 진짜요? 오나 가전자라 쓰여 근데 진짜 먹어도 돼요? 식용이라 써있던데요아 진짜요? 네. 가이바이보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식용장미 한번만 먹어볼게요 진짜 저 처음 먹어봐요 <웃음> 추베르 바니쉬가 장식 아니야? 식용이 아니라? 아! <웃음> 진짜 씹으셨어! 많이 씹으셨어! 구경났어? <웃음> 헌터펑이 원래 앉아서 안 드시는데 진짜 침팩 네. 안녕하세요 성팩 여러분! 헌터! <웃음> 성팩이요! 근데 진짜 성함이 성팩이세요? 아, 저는 성입니다 성웁 팩은 무슨 팩이야? 111팩 아. 예. 자 여러분 이렇 해서 고대어 생선 치킨과 베오타레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선배님이랑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사실 옆에서 루틴 게임이 만약 옆에서 딱 반반 뿌리면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자를 보시면 치킨 진짜 바스락 소리 들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매운탕은아안 찍어도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술을 뭐 먹... 아, 역시 주당. 주당. <루당> 각자 각자. 각자. 적없네. 아, 아유. 또 <놀대> <놀대> <놀대> 어, 뭐야 뭐야. 오. 대박 고장 났네. <웃음> 오늘 고생하신 한자반님을 이 아이언. Yeah. 드셔보세요. 잠 받으세요, 누나. 저보다 잘 맞습니다. 자,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먼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저 늦게 됐어요. 아, 진짜 늦게 됐어요. 늦게 됐는데 왜죠? <웃음> 민물고대옵니다. 어디서도 못 먹어, 말 사시는 거. 아프리카 사람들만 먹어요 원신처럼 드셔주시있어요 슈베르? <웃음>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어때요? 표정 왜 이렇게 으세요 맛있어요. 어, 진짜요? 근데 뭐가 자꾸 씹혀가지고. 뭐가 씹혀있네요. 드셔보세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거 드세요 아이게 작은 거불러려고 했네 뜨거울까봐 <웃음> 아,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크거든요? 무슨 소리야 대리퀸 <웃음> 소스에 콕 찍어서 응? <웃음> 음? 진짜 왜 맛있는데요? 맛있죠맛있죠 아무 비린맛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 진짜 손질을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깔끔해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여기까지만 드세요 여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왜 이렇게 만지세요? <웃음> 뭐가 시었럽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잠시 우리 둘다 변사체로 발견되습니다 <웃음> 채널 삭제 어머니 속상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럼 매운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게 숟가락이 이렇게 예쁩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회의 시원합니다 수민님 아버님이 저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이 바로 오우 리발 <웃음> 자 여러분 매운탕 먹어볼 건데 매운탕을 보자마자 지금 땀이 론나 나고 있습니다 더워서 나거 아닌 거 아시죠? 식은땀 리발 마가리 살이랑 아이고 떨린다 자 바로 먹어볼게요 땀론나네 투베르.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근데 진짜로 비닐번 하나도 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아니, 진짜예요, 진짜, 진짜. 아, 근데 왜. 피라노쿠먹어야면 탕! 다 아, <웃음> <웃음> 왜 그러세요? 아, 괜히 긴장하게 돼요. <웃음> 근데 어때요? 객관적으로? 특유의 향이 있는데 역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역하지 네, 않죠. 머리가 좀 아프네요. 지금. <웃음> 저는 지금 민수님 말씀하신 향을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편라한 아, 그런 말이. 하루에. 아이뭔지 알겠다. 특이향 있죠. 특유 향 있고 그리고 비래 진눌리네. 진눌려. <웃음> 진눌려. <웃음> 모르죠 그 느낌? <웃음> 두부 입에 넣고 서로 밀면 이 사이로 다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 <웃음> 순두부 주먹으로 쳤을 때 느낌. 예. 어요 <웃음> 음분은 없죠 튜비를 하음 한... 사악짝 그 특유의 향이 있네요 그 아마존 민물 얼마 <웃음> <웃음> 어, 뭐 원주민 똥어줌만 아닙니까 이거는 <웃음> 죄 이게 뒷골 땡긴다 지금 저 봤을 때 아까 그 이상한 피비빈에 맞고 구역질 안세번 하더니 그런 사실 제가 먹을 때 구역질을 하는데 오늘은 냄새 맡고 구역질하는 거는 진짜 근데 그 냄새는 아 저는 이 해산물을 그, 아... <웃음> 그 먹는데 생각하니까 생각어뭔줄 <웃음> 알죠 그 블루투스 구역질 <웃음> 자라벨 자라벨 <웃음> 정부로님 <웃음> <저> <웃음> 저보다는 너무 수빈스님이 고생해주셔서 진짜 너무 어. 너무 감사해요 선배님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지금 아. 찌찌조롱 술도 못먹고 분다보고 들고 지금 이런 건배사님한테 꼴처럼 <웃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너무 대성스럽고잘 모르게 해서 수빈스님과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수빈스님 다음에는 제가 양양으로 좋습니다 그때 제가 소고기 거하게 사 드리겠습니다 양양! 소고기 아. 아. 아! 베르? 마가리! 감사하십니요 혼초! 빠겔요! 아 고생했습니다 이거 수익 들어온 거네 네. 6대 4로 6대 4요? 네 제가 손질을 리 리발